제일 궁금해 하실 네. 이번 아, 딱 그래서 어딘데 어 이거 설명 안드리고 아 일단 어딘데 <웃음> 어. 아왜 이렇게 급한 어디 구, 가세요 구, 궁금해 <웃음> 하실 것 같아서 네. 어딘데 <웃음> 그래. 오늘은 어린이 보험 전문가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요 어린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음. 사실 어린이의 시기가 워낙 음. 넓잖아 네, 사실 뭐 태아보험까지 포함하면 음. 30세에 가까운 모든 연령대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그쵸. 이번에는 어린이에서 중추적인 음. 시기 상담 많이 주시는 시기에 대한 음. 어, 이슈들을 좀 붙잡아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네. 결론을 지었는데 네. 이 어린이보험을 어떻게 나누냐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건데 태아 담보를 같이 구성하면서 그 구성의 주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태아 보험으로 들어가는 음. 구분 시기가 있고요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시기가 영유아 시기인 것 같아요 음. 네, 가장 주 목적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5세부터 의학적으로는 13세 정도까지를 구분 짓는데 이 시기를 보통 이제 아동기라고도 하고요 음. 학업적인 구분에서는 학령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음.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15세를 기준으로 사망담보에 대한 부분이 바뀌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망의 담보를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세까지를 같이 아동기로 보면서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15세부터 20세까지 예전에는 20세부터 를 성인으로 봤다면 사실은 청소년기에 들어간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간으로 보는 거고요 음. 이 기간을 청소년 네. 네, 그리고 21세부터 30세까지를 청장년기라고 말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어린이 보험에서도 성인과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이 보험이다 라고 음. 불리고 있죠 아. 그러면 이 소화기를 음. 구분하는 네. 데는 음. 보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네 가지 음. 정도로 구분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5세까지 태아보험 준비하는 시간 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6세부터 15세까지 여기를 음. 아동기 네. 16세부터 20세까지 음. 이때를 청소년기 음. 구분하고 마지막이 이제 성인이 된 어린이들이 아닌데 어린이라고 불리는 어른이들 어른이시기 음. 어른이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음. 보험을 바라보시면 네. 보험을 선택하시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음. 맞아요 어, 보통 보험회사에서 가입 할수 있는 담보의 한도를 정할 때도 음. 이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줄이면서 우리 아이의 보험을 좀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사실은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게 쉽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변화의 기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몇 개월 차이로 기본담보의 구성이 바뀌요 담보 한도가 바뀌고 어, 우리 자녀가 어떤 시기에 껴있느냐 어떤 혜택을 볼수 있느냐를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음. 훨씬 더 접근하시기 편하다 네, 설계사님들도 워낙 많이 영상을 보시니까 음. 그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면 될것 같아요 음. 사망담보를 기점으로 음. 원하는 담보, 원치 않는 담보를 넣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부분이 15세 기점인 거고요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는 거세 음. 번째는 사실 이거는 고객님들도 조금 불편하신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청약 방법 자체도 15세를 기점으로 달라 음. 부모가 이제 서명을 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에 부모가 모든 권한을 가질 거냐, 음. 자녀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냐, 음. 이 부분에 따라서 연령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보험 연구소에서도 음. 이 어린이 파트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음. 태아 보험, 그다음에 어린이,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 어른이 보험. 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태아 보험과 어른이 보험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음. 확인을 하시고 청소년기와 음. 아동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험을 바라.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아동기 6세부터 15세. 음. 네. 가장 많이 좀 문의 주시는 분은요? 이 연령대, 딱 6세부터 15세를 보자면,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기존 태화보험을 유지하는데, 음.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족하거나 관리를 못 받아서 음. 점검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보험이 없거나 어린이보험의 진단비나 실비보험 정도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연령대는 보험 가입 한도가 가장 높고 음. 기존에 보험료를 납입하신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다시 점검받아서 새로 리셋을 하는데 손해율이 높지 않은 시기? 음. 약간 적극적으로 음. 보장을 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가장 많이 물어보죠. 음. 과거에 폐암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워낙 안내를 받는 수준도 낮았고 음. 전문 설계사가 아닌 지인이나 소개를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음. 관리 체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발아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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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들이 거의 다 백세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담보들이 다 백세로 잘 들어가져 있다면 괜찮은데 굉장히 신기하게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서 <웃음> 맞아, 맞아. 한도를 뭐 암진단비 천만 원만 넣어 놓다거나 뇌출혈 급성신근경색증으로 구색만 맞춰 놨다거나 뇌혈관 허혈심장 진단비가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거나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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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 한번 받아보셔야겠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음. 너무 과지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10만원 이상 네. 근데 이게 표준형 기준이니까 음.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12만원? 1 0만원 이상이다 음. 그럼 한번 점검을 고려해보셔라 음. 두 번째 그런 포인트를 음. 짚어주신다면 일단 보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 실손의료비랑 같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아니고 음. 갱신형담보가 있다 그럼 요건 한번 점검 받아보셔야 돼요 갱신형담보로 들어가는 거는 구직따지자면 실손이나 또뭐있죠 표적항암 약물치료나 방사선치료 음.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빼고는 거의 한세 네. 가지 정도 담보 빼고는 없죠. 없죠. 네. 갱신형 담보가 세개 이상 넘어갔다. 하나라도. 왜냐하면 하나라도 어떤, 있으면. 어떤 게 가장 많이 보험료에서 음. 차지하는 담보냐라고 봤을 땐 암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암진 담비를 갱신형으로 넣어놓은 케이스. 네. 그런 거를 줄이고 나머지를 담보를 막 여러 가지 넣었어요. 담보는 엄청 보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담보는 30제로 줄여놓거나 갱신형으로 만들어 놓는 케이스가 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암, 뇌, 심, 후유장에 이담보 정보들을 봤을 때 갱신형이 있느냐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에 대한 명확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증권들이 있어요 음... 유사암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뇌랑 심장질환인 건데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왜 이게 발병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걸 전체적인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뇌혈관하고 허혈심장 진단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장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 되요 이거를 다 보자고 하면 너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 적인 부분 음. 갱신 담보 그 다음에 암 뇌심 음. 주요 담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것만 검검해 보셔도 음. 아 내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보험료는 5만원 이하다 내지는 뭐 12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음. 뭐 됐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두 번째로 갱신형 담보가 한개 이상 있다. 실손을 음. 제외한 갱신형 담보한개 이상 있다. 음. 그럼 의심해 보셔야 된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사안부분에서는 네. 유사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음. 그 다음에 이대 질환에서 뇌혈관이랑 허혈성 질환 담보가 네. 제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음. 그 기준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고요. 이제 가입을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부회지 음. 10% 음.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보험인데, 음. 어마어마하게 절판을 했다고 들었어. 네. 어. 사실은 어떤 게더내 입장에서 유리하냐는, 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건데, 50% 플랜으로 준비하셨을 때, 담보나 기능적인 면에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음. 만원 내던 걸 오만 원 내고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음. 이제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음. 그럼 어떤 회사를 바라보고, 어떤 구성을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더 유리하냐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음. 다 같이 50% 플랜에 탑승을 했다 음, 음. 50% 플랜으로 이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출발해 보자 음. 라는 입장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되게 좋죠 부분적으로 음. 바뀐 회사들도 음. 있었고 최종적으로 바뀐 회사까지가 어제까지 맞아요, 다 맞아요.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 네. 자료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웃음> 그 제가 일을 요구하면 5, 6, 7을 해오시니까 제가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웃음> 팀원분들한테 너무 <웃음> 네. 죄송하고 네. 저희가 사실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자고 만든 거지 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이거를 사실 고객님들 받아보시면 아마 머리 깨지실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 요 네. 뭐 자료 좀 주세요 이러면서 설계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걸 백날 받아보셔도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각 담보별로 뭐 회사별로 종별로 다 구분을 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고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속 시원하게 이게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지 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해서 혼란의 과정을 겪는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음. 밤새서 자료를 만드는 거고 사실은 어린이 보험 시장이 너무 재밌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스타트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경쟁 시장이 시작됐다 네네뜻 넘어갔어 제일 궁금해 하신 네 아, 이번 딱그래서 어딘데? 어 이거 설명 안 드리고 아 일단 어딘데? <웃음> 아왜 어. 아, 이렇게 급한 어디 가세요? 그, 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어딘데 그래서 어. 네 음. 지금 기준에서는 성별로 나누시는 게좀 명확해졌죠 음, 음, 음.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디비 손해보험이 그러니까 담보 구성도 한도도 음. 줄이지 않고 보험료가 너무 좋아요 어.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보장은 DB인데 보험료가 조금 남자분들보다 높게 책정이돼 있어요 음. 같은 연령대 남자분들보다 높다 보니까 음. 부담이 아무래도 좀 생기시죠 음. 그래서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장을 그래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농협. 그런데 DB손해보험을 제가 계속 파면 팔수록 아,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철도철미한 회사였나.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좋았나? 아, 어, 이거 내가 안내했을 때 보람차다. 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음. 보험회사는 사실 그 마인드가 아닐텐데 우리가 정말 보장을 잘해줘야지 이 마인드는 음. 아, 아닐텐데. 아, 절대 아니죠. 네. 어왜 음. 이렇게 잘 짰지? 막 이런 게 생각도 너무 예쁜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자료 받고 자료 받고도 깜짝 놀랐는데 아, DB의 이 마케터라고 해야 될까요? 음. 뭐 아마 이분 정말 역량이 있으신 분이 들어오지 않았나? 음.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정말 도움되게끔 네.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음. 뒤에 DB에 대한 거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음. 그전에 8월 14일까지 DB 플러스 농협이 베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의 장단점이 있으니 네. 둘 다를 같이 믹스했을 때는 DB 하나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고 진단비와 수술비가 너무 빵빵해지고 음. 그래서 그 기준으로 DB 플러스 농협을 안내를 드렸는데 음. 50% 플랜으로 오면서 시장을 열어보니까 50% 플랜으로 했을 때 여자 기준으로는 농협이 그래도 저렴하다 음. 네, 그래서 만약에 난한 회사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진단비도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수술비도 지금 농협이 업계 최대로 막 올려놨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여자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 음. 보험료적인 면에서도 보장면에서도 괜찮다 음. 하는 건데 사실 농협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있어요. 죠 <웃음> 네. 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납입 면제 범위라든지 표적에 대한 항암치료에 대한 음. 부분이라든지 5대 기간이라든지 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술비 부분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진단비 좀 줄이더라도 네. 보험료 이가 조금 있더라도 네. 뭐 있어봤자 몇천 원이니까 어, DB 를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여성분도? 네. 남자든 여자든 음. 여러 가지 밸런스적인 면에서 한 회사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해야 되냐? 음. 그러면 디비라고 어, 말씀드려요. 5세에서 15세 자녀를 두시 음. 뭐 성별 구분 없이 나는 우리 아이의 미래 보장을 위해서 3,4천 원 정도 더쓸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비를 베이스로. 그렇죠. 남자 아이를 만약 키우 고 계신 부모님들은 뭐 고민하실 여지가 없어요. 아 하세요. 그냥. 네. 디비다. 음, 디비를 음.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구성 부분을 추천하는 이유들을 얘기해주시면. 일단은 뭐 진단비 한도가 15세까지는 농협인 디비나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보통 평균 가입 금액인 5천만원 수준으로 보셨을 때는 어느 회사를 가입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유사함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뇌랑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한도가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이암내심이 진단비 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다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보완하는 치료비나 수술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중점인 거고요 늘 제가 어린이 보험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 앤데 음. 수술비 이런 부분인데요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심장하고 뇌에 대한 부분을 음. 가장 범위가 넓게 포함하고 있느냐 제2의 진단비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한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음. 그리고 관열 비관열이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그 엔드 수술비 중에서도 DB의 119대가 항목별로 밸런스가 너무 좋아 그런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도 보장이 괜찮게 들어가 있는 거고 후유장애나 이식수술비라든지 흉터 보건 수술이라든지 화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도가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빠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DB를 왜 최애하셨냐면 저자료 보면서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본 보장을 준비해 주는데 네. 밸런... 스가 너무 좋고 아 물론 특정 담보에 대해서는 타사보다 비싼 담보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음, 음. 소비자분님들도 들어보시면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더라. 네. 여러 가지 그런 항목에 있어서 되게 세심하게 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DB는 표적항암치료나 그다음에 양성자나 항암세계조절 같은 그런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분들의 판도나 구성이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표적항암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았어. 많죠. 지금도 많아요. 네, 네, 네. 아예 진짜 이건 불필요한 단보다 이 갱신형 보험을 왜 가입하냐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충분한 납득을 한번 시켜주세요. 표적 항암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암 수술을 배제하고는, 그러니까 약물 치료랑 방사선 치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항암 치료의 세대가 지금 4세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1세대가 화학 치료, 2세대가 표적 치료, 3세대가 면역 치료, 그 다음에 4세대로 이제 넘어가서 계속 연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그 2세대 표적 치료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표적 인자가 있어야 되고, 음. 그약 처방이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표적 인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음.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암환자인지 모르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고요. 빠른 시간 내에 완치율도 굉장히 높고. 음. 그 다음에 예후가 너무 좋은. 못해서 그렇지. 음. 가능하다면 무조건 추천한다. 네,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음.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표적 치료 이미 받고 계세요. 음. 표적 치료가 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암의 종류는 영아기나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뭐 백혈병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보다는 간암이나 폐암이나 췌장암이나 뭐 갑상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많기는 하죠. 그런데 암진단비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발병하는 것 때문에 준비하는 거냐? 이건 아니잖아. 암진단비 뭐 1억, 2억을 준비해도 그 표적 치료를 내가 제대로 다 해내려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암진단으로 다 하시는 건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거고 표적항암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동계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월 지출하는 비용이 다 해도 뭐천 원대거든요.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할수 있는 시대인 거고 어, 10년마다 갱신형 이 되는 상품이에요. 전 회사가 다 그렇고 비갱신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5년 갱신형 10년 갱신형 상품 중에서 10년 갱신형 을 가입하셨다면 저는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작할 때는 천원 어른이 보험으로 가면 2 0원 정도 그 최종 갱신 예시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80대 90대 때 내는 월 비용이 만 원대에요 보장 한도는 5천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회사마다 감액과 면책 기간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암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린이든성인이든 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는 보장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에요 회사마다 91일째부터 100%인 회사가 있고 가입하고 1년 이내까지는 50%만 지급 음. 가입하고 2년 이내까지 50%만 지급. 음.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음. DB 같은 경우는 91일부터 1년까지 50% 지급이에요. 음. 근데 현대상을 빼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2년이 지나야 100% 그래서 그 기준에 있어서도 계속 차등 지급인데 심지어 1년만 지나면 100%가 지급이 되니 너무 조건이 좋다 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표적강암 치료 에 대한 부분이 네. 일반 암에서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유사암에 대한 치료도 들어가잖아요. 그쵸. 사실은 유사 중에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그쵸.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은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겠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음. 네, 근데 DB와 농협만가입금액의 100% 그리고 가입시점부터 100% 어, 이게 그냥 그대로 5천만원 다 나오는 거야? 네. 어, DB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음. 그럼 이번, 이달에는 그러면 무조건 DB만 받아보면 되는 건가그저 아니고요. <웃음> 상회사로 아예 새롭게 준비하시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DB만한 조건이 없다 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만 얼마 정도의 여력이 더 돼서 굉장히 탄탄하게 해주고 싶다 보장만 생각했을 때는 DB 플러스 농협이다 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모든 사람이 다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완하실 음. 분들도 계시죠. 그쵸? 유지하면서 보완하실 때 여자분들은 롯데손해보험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진단비를 농협의 기준에 맞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업계 최대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인데 여자 기준으로 진단비를 비교했을 때 농협보다 훨씬 저렴해요 음.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비에 대한 니즈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특정 질병 수술비가 142대가 들어가요. 어... 뇌, 심장질환, 그 외에 5대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되는 담보가 디비나 현대나 KB나 이런 회사들이 다 2천만 원 한도로 들어가는 상황이 천만 음... 원까지 밖에 안 들어가는 건 아쉽지만 어, 나는 보험료는 줄이면서 이런 것만 보완을 할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액기스인 음... 거죠.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네네네. 될... 네. 네, 네, 네. 네. 가격이나 담보 구성 보완하는 개념에서 여자 분들은 99% 롯데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고 남자가 만약에 보완을 한다 그러면 DB랑 롯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 풀보장으로 들어갈 건데 어느 회사 한 군데로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 농협 케이스마다, 회사마다 장점이 좀 달라요. 그니까 러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았던 게안 좋아지는 거는 소리소문 없이 바뀌는 음.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전달드리기에는 영상을 되게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큰 틀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달은 DB를 음. 크게 베이스로. 네. 그 다음에 농협도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하는 개념에서는 롯데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네. 네. 상품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네. 6세부터 1 5세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그런 기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 고객님들께서 아직도 문의를 주실 때 암진단비를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음. 위험률이 높은 거 맞고 음, 음.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큰 거는 맞는데 다른 질병으로 내가 위험률이 높아졌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는 형태를 만들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 그 다음에 각 담보가 갖고 있는 보장 한도가 작게 작게 여러 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큰 범위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거냐를 포커스를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암보다더 중요해지고 있는 담보들이 이제 이대질환, 제이 뇌랑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고 치료비는암에 치료비를 평균적으로 넘어서고 있고 음. 사망률도 굉장히 크지만 모든 일상이 올스톱 돼버리는 형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뇌랑 심장질환에 대한 거를 정말 제대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린이 보험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식습관이나 그런 운동에 대한 배제나 미세먼지까지도 이런 부분에 많이 역할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지 않고서 때를 놓치면 가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한도의 제약도 되게 많고 특히나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 5년이 경과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안보장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근데 뇌랑 심장질환 그 외에 질병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죠 음. 가입 거절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담보, 할증, 유병자 개념으로 어린이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개념이다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시간 내시고 관심을 가져서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시기입니다 어,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나누신 전문가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어, 그 담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핵심상품설명서 읽어주면 음.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알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음.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현을 많이 하는 질병 음. 이 질병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해서 음. 내지는 어, 큰 틀에 정말 경제적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담보들에 잘 구성되어야 되냐 음. 밸런스. 네. 밸런스를 통해서 경제적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위험을 어떻게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느냐가 음. 보험 컨설팅의 포인트지 않을까 큰 틀에서 말씀해주신 음. 건 어쨌든 암 진단금에 너무 몸에지 마셔라. 네. 어,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음. 각 담보들이 음. 정말 왜 필요한지 음. 어느 정도가 어떻게 필요한지 네. 꼭 참고하셔서 음. 좋은 설계사를 만나셨으면 좋겠고 네. 권장해주시는 권장보험료는 네. 어느 정도 수 6세에서 15세 기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동계에 계신 분들 네, 네. 주로 추천드리는 평균 가입금액을 풀보장으로 넣었을 때 보통 한 7만원, 8만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무해제 급형 10% 플랜이 없어지다 보니까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5%에서 25% 정도 보험료 차이가 있거든요 음. 이거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음. 어, 아직까지도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떼면 어린이보험으로 음. 정말 뭐 90세, 100세까지 준비하시는 든든한 구성은 밸런스 있게 다 가져가실 수있어요 아직도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무궁무진해요 네. 그쵸? 네. 이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네. 어. 하지만 저희가 한번에 이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고 해서 소비자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단계 네. 단계 저희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 영상으로 남겨서 할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충분한 지식들 가지고 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네. 음.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수술 담보에 대해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또 전달을 해드리고 특정 질병들, 아동기 때 발현할 수 있는 많은 질병들에 네. 대해서도 주제를 잡아서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